미호야, 쇼파에 너무 뛰어오르는 것 같아 관절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는걸? 난 괜찮은데? 안되겠다, 마법봉을 사용해야겠어 마법? 누구 소이려고 미호는 좋겠다 마법봉으로 새 선물도 받고 너무너무 부럽다 맞아 자, 세계단을 만들어줄게 뾰로롱 뾰로당냐? 올미오펫트에서 강아지 계단을 협찬해 주셨어요. 나랑 이름이 같아 놀랐지? 맞아. 미오는 크로아티아어로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졌어요. 이름만큼 내가 귀엽지? 이걸 사용하면 내 관절 보호에 도움이 되는 거지? 아빠 고마워. 계단 한번 사용해봐 어휴 날지 말고 이전 계단이 직각형이라 오를 때 긴장하더라구요 올미오페 계단은 체형과 간절을 고려해 제작했어요 이호야 한 발씩 해보자 괜찮을까? 할수 있어 고고! 잘하잖아 자 이번엔 반대로 옳지 이번엔 여기로 잘했어? 잘했어 내려와봐 자한번더 포울짝? 거봐 잘하잖아 곡선형으로 되어있어 덜 무섭지? 그렇네 발바닥이 안정감이 있어 요건 물건이네 가파르지 않은것 같아 계단이 조금 적응됐다 미끄럽지 않으면서 바닥이 부드럽게 느껴져 커버는 패브릭이라 세탁도 가능한 제품이야 정말 좋다 이제 잘 사용하네. 내가 확실히 빠르잖아. 또 다른 건 없어? 쿠션처럼 푹푹 꺼지는 소프트 스펀지가 아니야. 이전 것과 비교해 볼까? 차이를 알겠어?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네 얼마나 고밀도 고탄성인지 한눈에 알 수가 있어 다 똑같을 거라고? 한번더 보여줄게 사람이 올라가도 단단해 그렇다고 딱딱하진 않아 정말이네 계단 <목소리> 너무너무 맘에 들어 내관절도 보호할 수 있겠어 친구들아 너희들도 계단 사용해봐 내 관절은 소중하니까 도넛 장난감 공부는 내 취향 아냐 노는게 최고지 우리 같이 놀자 구독, 좋아요, 알람, 알람 설정, 설정.